안녕하세요. 젠진이언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되네요. 어,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에도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봐주셔서 제가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부터는 열심히 올리려고요. 요즘 평일에는 제가 좀 바쁘고 주말에는 좀 제시간 좀 갖느라고 조금 유튜브를 등한시 하게 됐어요. 아마 직장인분들은 다 아실 텐데 좀 자기 리프레쉬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일에 좀치여서 살다 보니까 평일에는 이제부터는 좀잘 올리려고요. 오늘은 제 주변에 연봉 천만엔, 천만엔 즉 연봉 1억이죠, 1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1억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1억 버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좀 느낀 점좀 말씀드릴까 해요. 어디까지 객관적인 이야기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먼저 우리 좀돈잘 버는 기준. 어좀돈잘 번다 이러면은 기준 보통 연봉 한 1억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느 대기업 어느 평균 연봉이 1억 넘어간다 이러면 어 정말 대기업이네, 정말 좋은 기업이네, 돈 많이 주는 기업이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한 5천만 원만 넘어도 잘 번다 했는데 요즘은 한억 소린 나와야 어디서 명함 내밀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연봉 천만원이면은위5에 들어간 사람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거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소득은 총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동소득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빌딩 월세를 줘서 매월 몇백만 원씩 들어와 그러면은 혹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벌수 있는 그런 불로소득 두 가지의 소득이 있는데 오늘은 순수히 이 노동소득 즉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천만엔 이상 연봉을 받는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 과 저희 이제 회사 과 과장님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신입사원 들어와서 한 15년 정도 빠르면 15년 정도 일하면 은 과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이게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회사에 공헌을 해야만 과장이 돼요 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열심히 해도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공헌도가 없으면 절대 승진하지 못해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를 들면 사교성도 좋아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좀 좋아야 되고 그래서 과장이 되면서 밑에 부하직원이 아무리 적어도 대여섯 명 그래서 많으면 은한 30명 40명까지도 생기는데 그 과장부터는 관리직 그래서 일본어로 칼리쇼크라고 하는데 이 관리직이라는 명함이 습니다 이렇게 과장이 되면은 연봉이 대략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보너스에 따라서 좀 많고 적은 게 있는데 아무리 못 받아도 천만 원 이상 본인이 직접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남의 일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회의에 대해 참회를 참석해 가지고 조언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하 직원들이 이제 질문에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되게 많이 해요. 과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빨리 와서 늦게 가야만 그 자리에 있어서 누가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해주겠죠 저희 과에 있는 과장은 한 달에 한 평균 100시간 이상은 잔업을 해요 물론 이게 많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시간 잔업하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잔업사당이 따로 붙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관리직이 되는 순간 연봉제로 바뀌거든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따르는 자리예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또윗사람과이 관계 커넥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 부장 등등, 일본어로 이제 역쇼크, 역직이라고 하는데 이 역직이 붙으면은 그만큼 연봉도 올라가고 책임감도 많아지고 부하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일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조금 점점 멀어지고, 자식들은 아빠 싫어하고, 피똥 같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물론 꼭 일을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과장이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직무에 따라서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뭐 영업직이면 밖에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관리직 자리에 점점 올라갈수록 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돌아다니고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책임감이 커지는 것은 어느 회사 다 똑같습니다. 즉, 연봉 1 0만원 이상, 1억 이상을 노동소득으로 벌려면 그만큼 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감이 커지고 책임감이 크기에요 이거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은 과장으로 승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꼭 과장이 아니더라도 관리직으로 바뀌는 약쿠쇼급을 달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 대상 1순위에 오릅니다. 또 이제 월급도 그대로예요. 한 15년째까지는 15년, 20년대까지는 기본급이 조금 씩 오르다가 그 상태로 멈춰요. 15년째, 20년째 이후로 쭉 같은 월급인 거죠. 다음에 또 물론 이제 관리직도 직급이 있어서 관리직 내에서도 이제 승진하는 이 레벨이 있어서. 어, 직급이 안오려면 연봉 그대로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스케일이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거의 거의 기본 1000만원 부터 시작하니까 저희 과에도 나이 한50 정도 돼가는데승진을 못해가지고 정리해고 대상 1순위에 오르신 분도 계세요 안타깝죠 아, 사람은 되게 착한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봉 1000만원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은 연봉이퀄 연봉이퀄 책임감의 크기라는 것 이상 젠지니였습니다. 맞다네.라고 끝날 줄 알았죠. 제가 말하는 건 깜빡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백으로 장관 된 사람들, 공무원 낙하산 인사, 뭐 파업 파업 노조, 아니 뭐 재벌 이세, 뭐문 xx 뭐그 사람들 책임감은 높은데 그만큼 일을 안 하는 억대 연봉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세상에 항상 정답은 없다는 거 흑백 논리 없다는 거 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네, 결론은 이거였고요 네, 농담 반은 농담이에요 반 농담 반 진담인데 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흑수전들을 태어났으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을 해서 돈 많이 받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꼭 돈이 또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또가족의 소홀해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중간 단계가 있겠죠 네,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게 결론이 아닌가?